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두시 TV입니다. 오늘은 청계천 헌책방 거리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냐? 바로 저희 구독자 중한 분이 요청하신 어린이 잡지 와와 109와 MKR을 찾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에게 한분한분9 0년대 발행된 어린이 잡지가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성인 잡지는 있는데 어린이 잡지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말 마음씨 좋으시고 인상이 좋으신 책방 아주머니를 만나서 여기서 허락을 구하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여기가 90년대, 80년대 교과서들이 모여있는 헌책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이 헌책방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얼굴 각도를 포기하고 여러분들께 헌책방의 천장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방을 꿈꾸곤 하는데요. 아, 이곳에 오니까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 교과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번 꺼내볼게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인데요. 83년도에 문교부 검정을 받은 교과서입니다. 8 3년도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발행된 교과서인데요. 이게 몇차 교육과정인가? 4창인가5차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있네요. Newcomer, 새로 온 아이 신참. Oldtimer, 있었던 아이 고참. 이 중학교 수학책도 손한뼘 정도의 크기의 작은 핸드북 사이즈예요. 예전에는 교과서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정현주 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신 그런 흔적이 있네요. 그래서 통계, 연습 문제, 약간 수학의 정석 스타일인 것 같아요. 교과서 이제 편집한 부분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정펜으로 열심히 또 수정을 한 흔적도 보이고요. 이건 왜 그려놓은 걸까요? 이 중학교 수학 교과서는 이제 94년도에 교육부 검정을 받은 거고요. 94년도에 중학교를 다니셨으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려나? 80년대? 80년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수학책을 기억을 하실 거네요. 아마. 동아에서 나온 중학교 3학년 영어 자습서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지금 처음 보거든요? 어 그런데 왠지 이 안에 디자인은 낯익어. 아주 낯익은 그런 책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헌책을 이렇게 들춰보다 보면은 그 책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웃음>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이렇게 쭉 넘겨보니까 그 뭐랄까 그 헌책에서 나는 냄새가 나네요. 혹시 고등학교 때 농고나 공고를 다니신 분들 계시면 이런 기계 제도나 건축 재료 또 통신 일반 이런 교과서가 친숙할 것 같아요 이런 교과서로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저 위에 보니까 가정교과서 농업 교과서 과학 교과서가 있네요 농업 교과서가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이제 2000년대에 발행된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 눈에는 이런 교과서들이 더 눈에 익어요. 이게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썼던 그런 교과서거든요. 여기 아주 낯익은 교과서가 있어서 한번 꺼내봤어요. 국어 학원이고요. 이게 아마 7차 교육과정인가? 6차인가? 그래가지고 저도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00년대 이전에 사용했던 국어학원입니다. 그 종이 질부터 벌써 달라졌죠. 그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교과서들은 약간 코팅이 된 그런 빤딱빤딱한 재질로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90년대에 나온 교과서들은 이렇게 코팅이 안돼 있고 그냥 종이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노랗게 색이 바랬네요. 이 교과서로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또 반가운 책이 있어요. 우선순위 영단어. 이거 어. 중고등학교 때 저희 네.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선순위 영단어. 그거 하나 빼봐야지 값이 다 틀려. 생각보다 헌책방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주인 아주머니의 정말 너그러운 어이, 마음씨 그래가지고. 덕분에 제가 지금 헌책방에 한 1시간 아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런데 음. 생각보다 헌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쏠쏠하세요. 술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헌책방에 아예. 오실 때는 자기가 아예. 찾고자 하는 네? 책 이름과 종류 정도는 아예. 알고 아예.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많은 책들 중에서 갑자기 갑자기 책을 찾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는 꼭 책의 종류랑 그 다음에 책 제목 정도는 제목. 기억을 맞아. 하고 맞아. 네 필요 저자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책 제목을 꼭 알고 오시면 이 헌책방에서 김서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웃음>